이 표를 제가 해서 만들어 나왔는데 전과자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어째 이 정보는 이렇게 전과들이 전과들이 많은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뢰하는가 이게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언 유착 지모 씨 얘기하셨어요. 이분의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가야 판단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모 씨의 제보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 벌써 등장하고 있죠. 어, 지금 한동훈 부장 검사의 통화 내역 압수수색 해가지고 봤더니, 어, 채널A 기자하고 통화한 사실이 나옵니다, 진짜. 그죠? 그리고 이게 채널A가 작성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 이게 녹취록, 녹음 파일 일부를 발견해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통화했었던 내용을 기자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한동훈 부장하고 이게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모 씨의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야 좀 판단이 되겠지만 네. 이미 이 제보와 부합하는 내용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나왔고 채널A는 사실 자기 조직을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작성됐었다고 의심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는 이 자체 진상보고서에도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명수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제보하고 있는 지금 한모 씨, 최모씨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왜 검찰이 100번 가깝게 부르고 100번 넘게 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왜그 사람들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듣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네. 다, 굉장히 인근 참여적 말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전까지라는 말로 해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조리 몹쓸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분노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잠깐만요.